새로운 영역 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죽고 싶을 정도로 감동과 감격이 있었는데 제가 외우집에 나가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들어갈 때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가 늘 찬송가를 많이 불렀던 복음송가를 불렀던 그런 찬양이막 부르면서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이 들어올 때마다 천국의 황금종이 땡그렁 땡그렁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종 치는 것처럼 그런 황금종이 울려요 와 찬송가를 쓴 가사를 쓰고 작곡을 한 조자가 감동을 받아서 그 황금종 울린다는 찬양이 있죠 왜 아멘이 없어요 <웃음> 황금종이 울리는 그 찬양 있잖아요 너와 나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울린다 <웃음> 찬양대가 그러잖아요 화음 넣어서 아니 그게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봤든 못 봤든 어쨌든 작사 작곡가가 영감으로 깨달아서 그 곡을 썼던지 간에 천국에 가보니까 실제로 그러더라 황금종이 울린다 아, 네. 여러분을 위해서 황금종이 울리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천국에 온한 영혼을 위해서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다 마중 나오기도 해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데요 어, 내가 천국 갔을 때그내 입에서 작사 작곡 같은 그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곡조와 가사가 막 나오면서 막 지어지는 찬양 포자에 앉으시 여호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소서 아멘 아멘 이런 찬이막 작곡 작사 작곡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한번 그렇게 불렀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이, 이 땅에서 힘들 때 지칠 때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해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내가 늘 찬송을 많이 하니까 천국에서도 내가 천국에 들어올 때 내가 늘 좋아하고 늘 부르던 그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뭐랄 것도 없이 다 불러주는 거예요 땅에서 한 영혼이 올라오는데 그 영혼은 김용도 목사라는 사람이 올라옵니다 이 영혼이 천국에서 땅에서 늘 불렀던 찬양으로 우리 맞이합시다 천국의 백성들이 나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늘 찬양하고 불렀던 그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막 공중에 날아다니고, 시냇물도, 풀도, 공기도, 빛도, 그것들이 말을 하면서 온갖 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막 소리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펄쩍펄쩍 뛰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낮에 나갔다가 이제 딸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누워 있는데. 개두 마리가 있거든요 우리집에 개두 마리가 와가지고 한 마리는 내 손을 익혔는데내 손을 오른손을 핥으면서 예, 입으로 막 핥으면서 콕콕 쥐어박아요 또한 마리는 좀큰 놈은 뒤로 와가지고 내 항문 쪽에서 냄새를 <웃음> 그리고 그래도 내가 반항을 하니까 주댕이로 항문을 해봐봐요. 냄새가 좋다 이거지 예.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 까 걔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 천국이가 지금 개로 넘어갔습니다 작은 개가 앞발로 자꾸 내 팔을 건드려요 이렇게 놀자고 또큰 놈은 등에 올라와 가지고 내발 있는 데 가서 또 누워서 비비고요 오른쪽으로 놓으면오른쪽에 가서도 아는 체하고 왼쪽에면 왼쪽에서 아는 체하고 그런 것처럼 천국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나를 막 아는 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열어져서 여러분 천국을 한번 갔다 오면 기절을 합니다 근데 왜안 보여주시냐면 천국을 한 번만 보기 시작하면 어떤 통로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천국을 볼수 있는 통로가 자꾸만 자꾸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천국만 가려고 그래요 남편이 출근해야 되는데 밥도 안 해주고 <웃음> 퇴근했는데도 머리만 뜯하고 교회만 가려고 그러고 <웃음> 어? 직장도 안 나가고 나다필이 나다 없어 오직 주님 오직 천국 아 그것도 맞지만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골치아퍼져요 어떻게 해? 목구년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천국을 안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천국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고 오늘 찬양 하나 했지만 또그내 주여 뜻대로 그 찬양이 말이에요 천국 백성들이 화음 넣어서 막 돌림 노래가 되는 것처럼 그렇기도 하고 화음 넣어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 찬양을 하는데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 눈물 그 것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 바다로도 하늘도 다 표현을 못하고 대신 우리가 천국 가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절시켜 주십니다 병가게 하시고요 상상을 추월하는 천국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이 열어질 때는 가장 힘들었을 때 죽고 싶을 때 사모님이 병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내가 목사 만나 사람들의 체면을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지시할 만한 교회가 다 있나 세상 에 이것도 교회라고 사람들이 한마디씩 내뱉고 지나갈 때 어머머머머 이런데도 교회가 있어 무슨 화장실 같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신경을 안 쓰지만 내가 교인이라면 나도 이런 교회를 안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자식들도 바깥에서 놀다가 친구들이 교회 문 앞에 서 노는데 친구들 때는 교회 안으로 지하 땅속으로 들어와야 안에 십오병되는데 칸막이도 있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창피하고 쪽팔려서 애들이 다 나가면 그때 쏙 들어오고 아빠 엄마 우리 여기서 이사 가면 안돼요? 아 이사야 가고 싶지 근데 어디로 가냐 돈도 없는데 그때는 빚을 낼 생각도 못하고 그때는 내가 성도 포종을 써가지고 십 년이 넘도록 내가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그 성도가 차 이름을 내 이름으로 뽑아가지고 내간자를 뽑아가지고 두달 놓고 앉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그 성도는 돈만 생기면 교회 헌금을 해요 그러니 자기 아들 이름으로 차를 뽑기로 했는데 갑자기 교회 앞에 지나가면서 아 목사님이 신용도 오니까 목사님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도 내가 또 보증을 쓰는 자는 더 책을 읽는 거라고 자문에 분명히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성도들이 몸, 성도가 몸부림치면서 중소기업을 하는데 직원이 자기 한자, 자기 사장이면서 직원인데, 혼자서는 몸부림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역겨워서 10년이 넘도록 은행 거래도 못하고, 카드도 안 되고, 사모님 카드로, 옛날에 직장다들 사모님 카드 하나 있는 거, 외환은행 카드 하나 있는 걸로, 인내서 어떻게 먹고 사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주회장창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무슨 위로가 내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저 주님께 엎들려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어쩌다 목사돼 가지고 이렇게 식구들 을 고생시키고, 나는 뭐? 아무 죄도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형제들 중에 제일 가난하고, 동계 목사들 중에 제일 밑바닥이고, 노예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목사고, 한국 교회에서도 제일 가난한 목사고, 예. 아무리 전도하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은, 네가 가지고 있는 기도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는 우리 아들 딸 유치원 원장이 이해가 안된다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반나저렇게도 이해가 안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든 안되든 나중에 이제 그 성도도 이제 나갔어 보중선 성도도 아 근데 엊그제또 그 성도가 또 전화가 왔어요 떠나간 지가 언젠데 목사님 그분이 한 80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75살 쯤 됐는데 다리를 절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저쪽 이막동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이하키 성도님이라고 예배 내내 팔짱 껴눈 감고 있는 거야 눈도 안떠 예배 끝나면 지지근듯이 그냥 샥 가버리셔 성도님 목사님 나한테 말도 시키지 말고 말걸리지도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참 독특해 이상한 사람들만 와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로 아는 사람은 안 오고요 몸이 병이 들어서 암 걸리고 배가 막 이만큼 나온 사람들 길거리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한 달씩 울고 먹고 가고, 또 오면 또한 달씩 울고 먹고 가고, 술 취한, 안, 술, 술주병이가도 와가지고 또, 실컷 다 뜯어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는또 나가고. 그렇게 한 20년을 보낸 것 같아요. 교회도 허어나와서똥 싸고 가고, 오줌 싸고 가고, 똥 싸고 가고, 오줌 싸고. 뭐 다른 교회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똥 싸고 오줌 싼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똥 치고, 오줌 치우고, 그렇다고 우리가 불받은 것 같아요. 사모님은 그렇지. 어. 아, 그때 그성도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뭐사님 내가 돈 보내려고 그랬지요. 아니, 왜요? 그분이 기초순을못 해당자가 되어요 아이고, 사실은 모르는데 왜 그러십니까? 10만원 보내려고요. 왜요? 주님께 회복 안버리서 괜찮아요 아 나는 죽을 때까지 돈만 모이면 목사님한테 보내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나 신용불량차 이제 아닙니다 아이고 그게요 차가 한 2천만 원 훨씬 넘어간 차인데 새끼 치고 새끼 쳐서 나중에 8천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이자 치고 새끼 쳐서 근데 자기는 생상 돈을 다 갚을 수 없지만 그렇게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로 말려요 네. 전에 그런 간증 한번 했죠 그분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목사님 나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왜요 목사님 교회 좀붕좀 좀 시켜 보이서왜 붕이 안 됩니까 나들 어떻게 하라고 전도해도 안 되고 희도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또 붕사들한테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목자가 양을 낳습니까 양이 새끼를 낳지그 <웃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부흥사들이 자기 교회는 부흥 못시킨대 남의 교회는 부흥 시킨대 그래 내가 참 웃기는 찐빵들 참 자기 교회를 부흥 못시킨 사람이 어떻게 남의 교회를 부흥 시켜요 그분이 한 번씩 심통을 부리면 아무도 못 말려요 아마 정집사 알걸 알지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얼마나 기계를 잘 다루고 오토바이를 잘 타는 가다가 서대문 가는데 서대문하고 연세대학교 가는 그 터널이 있어요 금화 터널이라고 그게 고가 터널에서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엄청 다 죽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오토바이도 박살 나고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부적부적 일어나가지고 떨어진 부품 깨진 부품을 다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왔는데 그 다음 주에는 더 구겨져서 왔어요 이렇게 목사님요나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사명교회 안 나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속으로 주님 나가면 알아서 하십시오 또, 몇달 몇 있다가 또 본인 스스로가 신앙이 또못 돼가지고 또 열받아서 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무슨 수로 잡겠습니까? 그그 말하고 나서 그 다음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번엔 큰 2.5톤 트럭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뒤로. 미끄러져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구겨져서 왔어요. 절대로 안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사명 교회 부흥대회장까지는 절대 안 나가서 그래서 사명 교회야 이제 좀 사명 좀 너무 세 사명이 너무 세다해서 주님의 교회로 좀 바꾸자 주님의 교회를하고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여러분들도 오고 그래서 이 가까운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 어제 간증하고 어제 채한것 가지고 오늘 전쟁에서 싸울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채험한 것은 좋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도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천국 같더니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니까 성도들에게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지와 지식과 은사와 능력을 막 주시는 천사 주는 천사들이 있더라고. 성령께서 말씀 한 마디에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 한 마디에 능력과 은사가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절 천국의 질서의 질서상 천국의 어떤 절차에서 천국의 은사의 방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성령님과 예수의 명령에서 은사를 받아 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기도하는 수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더라고요 은사가 떠다녀요 공중에 기도하면 붕붕 떠다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게 떠다니는데 이걸 설명을 해준 사람이 있어야지 영이 열어졌을때 우리가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면 나도 몰랐어요 요셉 전도사하고 주원 전도사가 여기 먼저 열어져서 아빠 손을 내밀으세요 어 내밀어서 지금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가 있어요 이걸 잡으세요 손을 내밀어요 얼른 오른쪽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쪽 아니 이쪽이요 이쪽 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보여야 말이지 그래서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해줬다니까요 어때요 느껴요 안 느껴 하얀 것은 형광등이요 까만 것은 먹이요 뭐 그것처럼 그걸 가지고 가슴에다 놓으세요 아지놓지 않네 들어갔다니까요 보이는 사람 알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세계의 경육기야뭐 몰라 와또 하나님의 보자스서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오네요 아 성령의 꿈이 오네요 어, 손님에서 받으세요 받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몰라 몰라 나중에 영이 열어지니까 한번 영이 열어지면서 영적인 영역이 들어가니까요 손으로 느껴져야지 여러분 성령의 불이 느껴지시죠 성령의 전기도 느껴지시죠? 성령의 독과시탁탁한게 느껴지시죠? 아 이것을 받고 나니까 이제 써먹고 싶은 거예요 영이 열어진 사람들한테 해보고 싶은 거와성령의 독과시가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한테 성령의 독과시 팔에다가 성령의 이마에다가 성령의 독과시 독과시 독과시 그러면 성령의 독이 마귀를 완전히 박살 내버리고 부셔버리는데 성령의 독이 몸으로 들어가면서 몸이 시뻘겋게 되면서 마비가 되어버리더라고 아들도 딸도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 이제 벌새베 초창기에 그래도 막 이게 손이 마비돼 가지고 막 이렇게 막다 죽어간다고 그러세요 쫙 독이 번지는 것처럼 쫙 올라가는데 손을 딱막고영이 열어지네 이들은 막고못 들어오게 해서 다시 빼더라고요 근데 장난처럼 받아들인 성들은 이게 온몸에 다 번져가지고 피부 병처럼 옴 온몸에 가렵고따끔따끔막그 자리에서 쭉 뻗어버리더라고요. 별 일도 다 있어요. 주시는 자하고 받는 자밖에 모르더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새로운 전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전략이 탁탁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비축이 되고 또 빛이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또 비축이 되어서. 어제, 솔로몬하고 좋은 준사 결혼한 방 거기 가가지고,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 저가안 왔잖아요. 주일날 저녁 때. 그들뭐 결혼 준비를 한다고 안방에 가가지고, 거기 누워있으라고 해서 도 거기 누워있는데, 와, 귀신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막 바글바글 바글 바글 바글, 바글 바글 바글 바글 완전 뱀소굴이고구대기소굴이고 예? 거기서 누워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7시에 내가 잠을 잤거든요 7시에 잠을 자서 한두 시간 엎치락뒤치락 엎드리다가 엎치락 잠깐 30분 정도 깊은 잠을 자고 말았는데 세상이 그 방에 가니까 얼마나 귀신이 없사하는지 그래서 솔로몬도 눌렸다 그랬잖아요 좋은 좋은 사람 난 모르겠는데 그냥 푹 잤는데 내가 네, 거기에 놓는데 예수님이 확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내 얼굴을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시는데 뱀이 뱀이 실뱀들이 여기 막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예수님인 줄 알고, 나도. 너무 피곤하니까 막비몽사만 가려. 근데 뱀이 계속, 뱀이 뭉텅이 실뱀들이잖아요. 가는 실뱀들, 지렁이 같은 실뱀들이 꽉 뭉쳐가지고 머리로 온몸으로 막 기억으로 오는데 가려워서. 그러다가 또 열받으면 또 깨물고. 내속 성리에 불을 모아가지고 계속 태우고, 냄새도 나고. 내가 야 여기 왜 이렇게 귀신이 많냐 너희들 좀 불로 좀 청소 좀 해라. 어? 그래서 막 방마다 막다 청소를 하고 성리을하고 이런 것잖아. 응? 그 동안에 마귀가 창세기 이후부터 수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괴기를 준비해서 거짓말을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속여 왔어요.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마귀의 계획을 회방시키고 부셔버려야 되래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늘로부터 오는 전략이 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같이 가 주여, 전략을 주시옵소서, 전술을 주시옵소서, 마귀와 악마를 처음부터 부셔버려요. 그래 주님께서 시청아 나를 따라 오너라 그저 갔더니 천국에 예수님의 사무실이 있는데 멋진 사무실도 있겠지만 주님이 나는 예수님이 사무실 예수님이 늘 거기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장소에 갔더니 이 땅에서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그런 데서요 뭐 황금으로 만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내 느낌에는 아 무슨 황금으로 된게 이렇게 초과제 같지라냐 그렇게 느껴졌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데려가시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침무시라는 거예요 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 나는 이곳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그 책상 서랍에서 빼다지라고 그러죠 빼다 지가 일본말인가요? 철랍을 네. 끼얼더니 시계를 두 개가 있는 것이 있어요 시계 하나는 지구, 지구 시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종말 시간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실 시간은 이미 맞춰져서 근데 그러면 지림하실 시간이 다 됐는데 주님이 왜안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계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든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스의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영적인 영역으로 새로운 영적인 영역의 공간 이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요 우리가 밤낮이 바뀌고 전에는 몇 시간 자야 되고 몇 정원 동안 활동해야 되고 어떤 음식 어떤 음식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에 비타민이 생기고 몸에 면역이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잠을 안 자도 주님이 지켜 주셔야 되고 주님이 지켜 주시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데 그 공격이 아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의 보좌에서 전술과 전략이 내려오니까 예. 자 요한계시록 4장은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사도 요한이 계시가 열어졌어요 사도 요한처럼 정확하게 다양하게 확실하게 계시의 문이 열어진 사람은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비슷한 예로 이사야, 4장, 이사야 6장에 가니까 이사야도 역시 영이 열어지기 시작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자 그러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가 둘러섰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이 봤던 것과 똑같이 천사들이 입에서 막 거룩한거야 하나님 거룩하신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자 앞에서 날아다니는 천사들 두 날개 또네 날개 여섯 날개 천사들이막창하면서 날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을 하면 그냥 체험하는게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만 돼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영적 체험을 해서 강력한 영적 충격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우시아 왕 개혁적인 우시아 왕이 죽어야 했다니까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있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까 다시 말해 누군가가 죽어야 되면 누가 죽어야 된다니까 옆집 사람이 죽고 우리 아들 딸이 죽고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죽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같이 하면 죽자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오래된 게으 나의 타락한 계으름네 속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정말로 오래된 거짓말 오래된 핑계 아직도 네 안에서 온전한 것처럼 만들어지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찾아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과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사야도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가득 차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의 목소리를 듣고 천사들의 창원소리를 듣고 또핀수소의 입에 되니까 사해졌다는 것도 느끼고 자 그런 사도시에 대해 하나님의 기름 부과 성령님의 임재시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사도들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보호자의 방에 우리를 기다리고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이해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비밀의 방으로 가서 나를 만나겠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덜덜덜덜 떨리는지 거기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죄 많은 인간이 눈을 짚어는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 들어오게 하신 것 자체가 나를 변화시고 나를 새로운 찬으로 끌어올리도록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을 듣지는 않아. 근데 위에서 엄청나고 우람한 묵직한 것을 들었어요. 온 하늘이 부드럽게 울리는 거예요. 예수님 목소리는 정말로 오염되지 않은 시의물 맑은 물소리 같이 그렇게 쫙 들리고요.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 더 굵은 목소리로 온 하늘을 저러 저러 울리게 들리고요. 성령님은 아주 섬세하게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께 나가고 있고 점검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충성유부를 또주님은 지켜보고 계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각자가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상 얻는, 상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나를 찾으신다. 나올 때마다 상을 얻는 거예요. 또,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기름부임만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그룩한 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신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또 길을 열어주시고 헌신할 자에게는 반드시 보여주신다 예. 하나님의 연골에서 과감하게 생각을 내려놓고 몸을 던진 자에게는 자의 죽음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생각들이 여기저기 미쳤었나 근데 영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과거에 오래된 죄 습관들이 아직도 살아서 내 팔목을 잡고 뭘 잡고 이것저것 저것 저것 잡고 아니 내가 마음에 얼마나 복잡하고 헷갈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별이 별 잡다한 꿈을 다 꾸게 해요 내가 오늘 잠깐 잤는데 꿈속에서 사모님이 우리 반이야 사모님이 우리 반 어. 얼마나 새집띠같이 생겼는지 몰라 저 옆에 내가 어. 근데 또 사모님이 옆에 누가 앉아있냐면 개 좋은 전도사가 앉아있어 그 옆에는 또 누가 있냐 아들이 또 앉아있어 같은 반이야 전에도 이렇게 별시한한 꿈을 꾸는 이번에는 손주 사랑이까지도 같은 반이었어 근데 시험 치는 시간이었어요. 시험 치는 시간도 선생님 짝대기를 하나 들고, 내가 큰일을 아주 잘했나 봐요. 책상에다가 이렇게 뭘막 잔뜩 써놨어. 써 근데 선생님, 시험 볼때 너희들 책상에다 글 써놨지? 그래서 책 내가 앉아야 될그 자리에다 해놨는데 다 자리를 옮겨버렸어요. 근데... 선생님 내 앞에 와가지고 잠대기로 툭툭 내 책상을 치면서 빨리 시험 풀어. 근데 앞에 옆에 사모님이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들었더니 "보지 마, 보지 마, 아무리 이렇게도 시험을 안 보여 주는 거야. 절대 시험을 자기는 답을 탁 쓰는데 안 보여 주는 거야. 못된 인간 같더니라고 그래서. 꿈을 깼어요 그러 이러서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혼탁합니까 그러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영몽도 있지만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어떻든 헷갈리게 하고 어떻든 피곤하게 하고 어떻든 괴롭히게 하고 그런 잡담 꿈은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꿈은요 구정물 같아요 구정물통 같아요 그럴때는 간접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 영이좀말 가지게 없어서 그렇게 또 기도해서 물리치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전혀 상관없이 잠자는 그 순간에 귀신이 꿈을 통해서 역사하다 갑자기 목을 조르기도 하고요 잠적은데 또 쑤시기도 하고요 과거에서부터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든 일, 경험을 하지 않든 간에 미쳐 날뛰는 그런 모든 생각과 마음과 구조물 통하던 그런 막 하는 것들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막 믿고 지금도 시험 들기도 하고 방해하고 음. 그럼 우리 실제는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네. 하나님의 실질적인 전략이 나에게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능력이 나에게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오게 하옵소서 계속 풀어져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영적 영역의 공간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초청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기가 여러지가여 주시옵소서.